What's up, g u 시작어시작 시작 자, 시작 시작했어요? 시작 What's up, g 예,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e l l 안녕하세요, EXO 이동욱입니다. <람쥬> <아이수. 람쥬> <람쥬> 오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람쥬> 저희는 지금 방콕에 있습니다, 여러분. What's up, b a n g k 어, 혹시 다들 태국어로. 이산말 하나씩 준비하지 않았어요? 음 아, 정수씨가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 어디가 폼정수 댄키보드가 네, 락막막카 아, 정수씨 저희가 여기 왜 있죠? 네 이곳에 공연하러 와러 가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공연을 예,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연을 마쳐보죠 방금 다 마치고 저희 첫번째 회의 일정을 아주 흥정고 너무 정확하게 그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라이아 맞습니다 아니, 왜 켰죠 저 맞아? 3! 0! 0! 손님! 네 저희가 바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락도 300일 락 300일 하나 둘 셋! 1 5일만더 있으면 365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 와우 그렇게 예, 그 1년 동안 진짜... 정말 많은 일이 들 있었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해피데스의 뮤비 아, 촬영 하고 있었는데 맞네 하면서, 오늘도 세 번째 미니에버가 아, 아, 아, 두 번째 미니에버가 만들고 있어요 와, 진짜 다음 주에 어요 꿈같고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 진짜로 아, 오늘 아, 여러분 무대에 섰을때는 분위기였어요 아, 나는 처음에는 떨리다가그 떨림이 이제 안들어다니는거전 저만 아, 아, 아, 때는 그 과정을 느꼈어 맞아 진짜 아, 네. 그 이거! 처음에 진짜 떨렸었던 네. 무 그, 그, 뱀뱀 선배님의 무대앞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모두가 다 그냥 서로 껴안고 완전 심장이 꼰덕꼰덕 되고 있었는데 무대 나가니까 갑자기 유현이가 긴장에다 풀리고 완전 락스타 모드로 진짜 돌아 장면이... 맞아. 마치 아, 아, 어, 맞아. 로 어. 어두운 빛에 점점 밝혀져, 반짝짝거 수많은 불빛들. 맞아. 아, 수많은 환호성 비록 저희 팬분들만 계셨던 건 아니지만 다른 이그 팬분들께도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경험을가져준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네, 아,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재밌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같이 카콩컵 아, 할까요? 네? 하나, 둘, 셋카콩아 아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정수씨가 마지막에 진짜 멘트를 너무 잘했었더라구요 저요? 네. 뭔가 그, 그, 그 너의 설렘을 되게 잘 표현했었어요 기억이 안된 눈친데? 한 번에 한 번씩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 여기 와서 너무 막 이러셨어요 너무 웃겼지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막, 어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였어 해외 일정 체크리스트 했고, 그쵸. 뮤비도 내몇 네 번이나 했어 그랬어? 세 번? 어, 세 번, 뮤비도 세번 같이 먹고 곡도 이제 열 곡이 넘어가서그러니 조금씩 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 응. 응. 다음에 콘서트 방송에 꼭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콘서트. 그쵸. <웃음> 오면 50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좋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웃음> 형준이 맛있는 거시 맛있어 먹었 야무지 진짜 끝나니까 갑자기 포기가 너무 배고파 아직 우리가 태이크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뭐, 사실 우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4시간도 안 됐어요 맞아, 맞아. 아, 어? 진짜 아, 우리 어제 새벽에 어, 저희가 오. 아마 12시쯤에 11시쯤에 을 기억하는데 아직 수 어.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이따 시간이 있요 어, 아, 시간이 이렇게 앞으요생각 유현이하고 정수진 아예 정수제. 처음으로 해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이모, 아, 비즈니스를 고요이형 자꾸 고 <뽀랗> <랬 martial> 앞으로 할수 있어. 앞으로 해야 돼. 꿈이잖아. 요 그런데. 마갈 마이크는 안는 마이크는 안이는안 돼. 마이크는 마이는 마이크는 안 돼. 마 돼. 마이크 마이크는 는안 돼. 마이크는 안 돼. 마이크 돼. 는안 마이크는 이는안는이마이크이이이이 I 아 a n t to know what is it? You're n o 진짜 v e n too busy.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진짜 그냥 솔직히 사람이 저희가 역대급으로 많았잖아요 어. 근데 역대급으로 많았는데 뭔가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역대 특이했던 것보다 더 네. 긴장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네. 모드 씨의 말에 집중해주 근데 더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 그 긴장감에 주현이 말대로아드레날리 하면서 어. 그 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호응을 화홍, 같이 하면서 막막 하면서 막 힘입어가지고 그냥 막흔들어대 끼고 막 흔들어 파리 파리 막 음악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희가 다음 활동 그게 나왔잖아요 11월 사이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럼 300일 기념까지 좀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3 0 0이잖아요 <웃음> 우리, 우리 빌런즈 어. 사실 어생각해니까 저희 공식으로 팬덤 명 발표되고 첫음으로 하는 우리 우리 빌란이들 만나서 반갑고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사랑합니다. 어, 저는 일단 첫 해외이기도 했고, 첫 해외 공연이기도 했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한 것도 너무 처음이어서 그냥, 그냥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순간이 진짜 영원히 고개질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음, 300일 동안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 옆에 빌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300일 동안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300일, 3000일, 3만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1주년까지, 그리고 10주년, 100주년, 1000주년. 10주년. 오래오래 사세요. <웃음> 오래오래 빌런과 히어로는 함께 공생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사랑합니다 저는 간결하게 딱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간은 상대성 중입니다. 네, 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서, 설명해줘. 네, 알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다 네, 알다 네, 알 아, 네, 알겠습니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 네, 너무 즐거웠고 첫 공연 너무 뭔가 진짜 특기했셨던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아쉬운 게 너무 많이 남아요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었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또 300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멤버들끼리 300일 동안 더 많이 친해지고 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엑스터너리 히어로즈와빌런즈 여러분들도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더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Yeah. 오늘 무대 정말 뿌깊었는데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나가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됐고 상대기게 됐 정말 순식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입사할 때부터 생각하면 wow.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순식간이 지나갔던 것 같고 이, 이게 상대성 이론인가? 약간 더러다닐 것 같은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 함기더 빨리 지나도 생각하고 음.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모일거고더 많은 공연에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쓰! 우리 네, 강원입니다. <웃음> 어, 오늘 무대를 서면서 딱마지하게 내려볼 수 있는 게아 진짜 우리 이 진짜 수많은 멋있는 분들과 함께웃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데뷔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이제 또 이제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서도 제일 그런 위치가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점점 무대를 설 때마다 자신감을 찾고, 팬분들을 한참은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동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 초대해에셔서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300일, 어, 혹시 저 근데 우리 한 3년, 4년 준비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저희 정식으로만 하면 한 2년 이상. 그쵸, 이제. 점점이 헥페즈 친구들과도 점점. 대사가는 네,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오래 남겨줄 것 같지 잖아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너시는 편니까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가 될때 힘을 발휘야니다 X 더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요 네. 지만지금까지 X 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